와 저기서 싸우는 게 여기까지 들리네 이렇게 도로까지 전부다 다 막아놨어요 아, 오늘도 주문을 했는데 반찬만 시켰는데 2만원 안에 들어있는 반찬은 딱 아파도 기름기가 엄청나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평소 같았으면 한국 돈으로 한 그래도 한 3,4천원 밖에 안할것 같은데 지금 하나에 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게 제 조촐한 점심 식사입니다 <웃음> 너무 조촐해서 보여드릴 게 없네 밥이랑 반찬 음 이제 밥 잘해요 음 제가 이걸 두 개나 시킨 이유는 지금 중국 음식점 밖에 문을 열지 않는데 중국 음식 중에서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이거밖에 없어요 엄청 맵거나 엄청 이상한 맛이 나거나 피망이랑 돼지고기 둘다 있기 때문에 단백질도 같이 섭취할 수 있고 이게 가장 가성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는 물론 조금 비싸긴 한데 지금 봉쇄 중에서 이 정도로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행운이니까 돼지고기는 기름이랑 간장이랑 돼지고기랑 이렇게 쓱쓱 쓱 비비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피망은 같이 섞은 느낌이에요. 그냥 딱그 본연의 맛이 느껴져요. 그거 말고 뭐 없어. 20분째도 对然后我们是把箱稍等一下稍不好意思这个是我们这边八个人的走吧走吧走吧走吧我说这边是你们这边是四包菜我们十个人四包菜然后五箱泡面两个人一箱泡面你们自己分菜你们自己自己也分两个人一箱泡面好吧我们这边规定就是两个人一箱然后这个菜你们自己也分一下就行了尽量不要有什么矛盾啊 这边多少吃的啊你可以拿一箱就拿一拿一箱这是空的这边拿一些这是空气的吗这是空气的这是空气的吗这是空吗还是的这个空气这是吗这是空气这是空气这还的这<笑> <我也有这个东西>。<笑> 네포테이토이아 哎呦我的妈呀还有小辣椒呢太好笑了哎几根儿不会就一根儿吧你吗我还有好多我吃不完我我这个辣椒啊我有好多不是哦这个怎么做就炒呗炒你要把它剥开然后拿里面的土豆挺鲜的这个好对这个这个也我 e 不 e n it Yes, it's not over. <笑> uh, it's definitely not over. 완전 붉어.